올해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겨울인데요 뒷좌석에도 따뜻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보내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앞좌석에서 나오는 바람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에어벤트는 총 3가지가 필요하며 뒷좌석 송풍구 커버까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을 탈거 후 센터 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기존 민자 트림을 탈거 후 송풍구 커버 어셈블리로 교체합니다 가장 리어에 장착되는 덕트도 함께 장착하고요 프론트 덕트 커버도 장착합니다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프론트와 리어를 연결해주는 덕트를 장착 후 탈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리어 에어벤트 장착시 다리방향 또는 몸통과 다리방향으로 풍향을 설정해야 뒷좌석으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풍향은 다리방향, 풍향은 최대로 설정 후 작동시킨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풍향을 몸통과 다리방향, 풍향은 최대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